안녕하십니까 그루트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바이프로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오울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프로스트는 그간 디파이 플랫폼인 바이파이를 비롯해 P2E 게임인 서머너즈 그리고 첫번째 NFT 컬렉션인 시티즌을 공개하는 등 시장 카테고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울리라는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오울리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울리는 디파이 시장 기반 트레이딩 전략 큐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울리의 포스팅 때 전략을 그대로 팔로우해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자체 레버리지 디파이 플랫폼인 바이파이X를 통해 포지션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레버리지 비율 또한 전략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종목 분석 및뭐 시장 분석을 통해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기회는 적지만 시장 초기 진입자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전문적인 포트폴리오를 팔로우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보 투자자이신 경우 종목 선정은 대부분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많고 디파이 플랫폼 사용이 생소할 뿐 아니라 레버리지나 롱포지션, 슈포지션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스스로 설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리와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한데 오울리 플랫폼에서 메타마스크를 연동하고 트레이딩 전략을 팔로우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클레이 기반 토큰을 전송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란이나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이프로스트의 디파이 트레이딩 전략 크리에이션 플랫폼인 오울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바이프로스트 및 바이파이 관련 서비스가 출시되는 대로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